와 너무 부럽다 해서이동해이동와축이드려요 근데 1등이동 2등 없어요 서러분줄안서이도 되실 이 같.. 아.. 이이동서 이동해서 이동서이동서이동 <웃음> 전단지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. 좀잘 아니, 되가요? 아니요, 저 거절당했어요. 왜요? 눈물. 그러면 이미 찍으세요. <웃음> 아! 이미 <님이> 찍고 <웃음> 제가 전단지를. 믿고 아 진짜? 이거 홍보하면 되는 거예요? <웃음> 알았어요. <웃음> 자, 여러분 DBR, <웃음> DBR 보세요. <웃음> 여러분 DBR 보세요. 이거야 월 정액 서비스 14,000원이면 돼요. 커피 4잔 치킨 한 마리만 포기하면 디비아를 읽을 수 있어요. 저는 치킨을 포기 못해가지고 와! <웃음> 와 축하드려요 이제 1등이랑 2등 없어요 여러분 줄안 서져도 되실 것 같.. 아, 아니에요 아동아비즈니스 리뷰에요 너무 재밌어요 이거 저 인턴인데 이러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, 어르신 건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동아비즈니스수 있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모관 촬영은 동아일보예요 마라톤 하는 게 힘들까요? 이렇게 홍보하는 게더 힘들까요? 여행지갑과 타다 이용권을 즐길 수 있답니다 어머 씨내 와이어리스 야 수신 <웃음> 트위스를 너무 많이 먹었어. 어 <웃음> 상품 받아 가세요. 동아 비즈니스 리뷰에 한번 읽어 보세요. 월정액 서비스를 해가지고 5 7 0 0 0원에 비싼 가격으로 디비아 매거진을 즐길 수 있어요. 내가요? <웃음> <웃음> 역시 방송은 JTBC 아 채널 A구나. 팀장님 인터뷰 해주세요. 술이 덜 깨서 술이 덜 깨셨어요. <웃음> <웃음> 그런 상태 너 오. 조금만 술이 덜깬데도 나왔어요. 네. 어, 몇시 일어나셨죠? 5시 반에요. 네. 야 그러면 네 <웃음> 시간. 굉장히 아 이런 거 하지 마. 네. <웃음> 이거는 정말 이런 거하면 편집되는 거야. 아, <웃음> CEO한테 필수템이에요. 아, 너무 재밌어요. 재밌어요. 뭔가 재미는 없지만 그래. 튀김스만 그래. 먹고 전단지는 네, 버려도 뭐지, 돼요. <웃음> 어, 귀여워요. <웃음> 그만 찍어요. 머리를 찍어 버리세요. <웃음> 저희 미래 전략 연구소 소장님이에요. 제 바지를 보시고 굉장히 힙해 보인다고 하셔서 이렇게 입고 오신 것 같아요. <웃음> 동화 비즈니스 리뷰로 홍보하게 됐잖아요.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기분이 어떠세요? <웃음> 오늘 그 패션 칭찬 받아서 엄청 <웃음> 네. 되게 좋아요. 그래요. 되게 구하기 힘든 바지라고. <웃음> 야. <웃음> 준걸 <준부러> 사셨어요? <웃음> <웃음> <동화 비즈니스 어디에 웃음> 경영 잡지예요 최저임금 받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청춘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은 경영 잡지를 택해가지고 멋진 CEO가 될수 있어요 저처럼 달지 말아요 찍어 찍어 찍고 있어 찍고 아니 저 4번째 찍어 알았어. 아, 저희야? 네. 네.